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화젓, 이거, 토화젓 담으라고 이거, 저기, 민물새우 사왔어요. 근데 산 것도 있어, 요. 꼼뜩꼼뜩하지, 응, 시험이. 펄떡펄떡뛴 것도 있어. 요것도 살았네. 토화젓. 토화젓 유명하다, 전라도. 토화젓 유명해요. 이것도 당연히 해치자. 민물새우로 토화젓 담는 거야. 토화젓 되게 비싸. 비싸? 음. 이거 이만한차 비싸, 이거. 이거 티에 나간다. 티에 나가. 티에 나가. 이렇게 하루 종 살아 있네 살아 있는 거는 이거 아무데도 안 팔아 티에 나갔지 응아 음. 이런 거싱싱해 티에 나갔어 팔다 뛰어 <웃음> 이봐 티에 빨리, 나갔어 야, 빨리 애들 괴롭히지 말고 으이. 이게, 어, 내가 저울로 달아보니까 300, 370g 이더라고. 370g. 그러면 100g에 소금을 30 넣어야 돼. 100g에 30. 그러면, 그러면 300g이면 90인데, 90g인데, 이게 370g인데 소금은 110g 넣는 거예요. 이게 항색이 뭐 10kg에 소금, 음.. 삼키를 넣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담아놔야지 이제 자동으로 하나 튀어서 들어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이로우회를딱 덮어줘야 돼골바지 끼니까 우회가 국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놓고 아, 이렇게 소금에 절거가지고, 시원한 그늘에다가 한달 정도 놔두면 이게, 새우가 빨갛게 익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고추 넣고 갈아가지고 다시 하는 거거든요. 음, 이게 토화젓, 한 40일 숙성시켜서 밖에다가. 시원한, 시원한 그늘에다가 40일 숙성시래어 빨간이 이게 익었네요, 요. 이거. 이거를 믹사에다 붓고, 찰밥좀 넣어주고 이거는 이제 짜면은 짜면은 좀밥나이니까 그러니까 고추랑 좀더 섞어서 갈면 돼요 이건 비율이 정확하지 않아, 않아도 되니까 어, 양파 그다음에 생강 조금 마늘도 조금 얘는 소주 한컵 고춧가루 한두큰술좀 넣어주고 짠가 안 짠가 간좀 봐야돼 짜다 어쩌면 양파를 조금 더 넣고 한번더 돌려야지 <놀람> 이게 짬에는 갈아가지고 짬에는 밥을 조금 더 넣어도 되고 양파 좀더 넣어도 되고 조금 부재료를 부재료를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이게 토아젯이에요 이게 이만원아침인데 되게 비싸 깨를 위에 송송송 뿌려가지고 먹으면 되지 이게 전라도에서 유명한 토아젓 인데요 이렇게 토아젓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어, 맛이 이거 짭조름한 여름에 밥 비벼 먹어도 돼요 이거 놓고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이 났어요